여기아 뭐야... 너무 <놀람> <필요 없으니까. 놀람> 이렇게 흐물 흐되지 않게 다 진짜? 이 있는 거아뭐묻혀 되겠지? 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메이크업이 너무 일찍까나? 메이크업하는 거를 수업이 영상을 찍으려고 랬는데막 이동하면서 어, 해가지고 찍을 정신이 오. 없어 저는 그, 차이, 어, 없는 어,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평소랑? 저거 차이 없는 것같아서 얼굴 좀 이렇게 괜찮 괜찮은데? 제 하게 할까요? 네.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눈썹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드레스가 너무 거대하고 사랑해요. 무거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신랑과 신부 의 결혼식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을 하는 것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시선을 모두 뒤쪽으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함께 손을 꼭, 그런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우리 어머님들 입장. 끝날 <웃음> 계한단 여러분들 박수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딸들이 위해 따뜻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상어머니께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이 앞으로 걸어나오고 계십니다. 간장기로 올라가셔 우리 첫 총장만을 그리고 잘 살아라, 축하한다, 또 잘생겼다는 얘기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그럼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오늘의 주인공 신랑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이어서 모두 뒤쪽을 향해 시선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랑님께서 천눈에 반했다고 하죠? 오늘 결혼식의 진정한 주인공 우리 신부가 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 이만큼 여러분들 가장 큰 박수로 오늘의 주인공 신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c h a n g e i forever So you standing there I didn't know I'd care There was something special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신한신부가 혼인사약을 직접 남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회가 없는 결혼식만큼 우리 신한신부가 직접 준비한 걸로 사양 저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음을 사양합니다. 멋진 아빠보다는 멋진 남편으로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술자리가 있을 때마다 한 잔만 더 같은 안좋은 마음은 과감히 버리고 일찍일찍 일찍 귀가하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안담을축복하기 위해 함께해 주신 분들 앞에서 이 마음 그대로 영원히 사랑할 것을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깜깜깜고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례석을당 받아주시면 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신랑신부 사약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고요. 우리 신랑 아버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신랑 아버님을 주례섭으로 모시도록 하고요. 우리 신랑 아버님 위해서 우리 박수를 한번 자보시겠습니다. 성원스롬 신랑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신부 은이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양각, 친지와 하객 여러분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2년 10월 8일 모저 신랑... 아, 대답 안하나? 좋냐? 진짜 아버지 들 닮아서 여자분은 엄청 좋아요.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딱한 가지가 있는데 아내 말잘 들어라는 거야. 와이프 말만 잘 들어도 모든 하나가 더 생김이 생겼지 소년할 일이 없도록 아버지도 진지하게 와이프 말잘 들었으면 강남에 빌딩 몇채을 건데. 이어서 오늘 무엇보다 특별한 결혼식을 위해 우리 신랑님께서 축가를 준비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신랑이 오늘 이 결혼식을 위해 우리 신부를 위해 준비한 이 축가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랑하고 존경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매 네감사습니다 네, 우리 동생들 내앞으로나 오는 우리 신랑 친보들꼭알려주시오 사랑하는 친구 상자하고 소중한 하나씩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신랑 친구들께서는 이제 준비가 되실 때 천천히 이제 신랑적 부모님을 향해서 함께 이동해 주시어 바라봐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 마음으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더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경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홍님들 다시 자리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양가 홍주님들과 우리 학위지여러분에 대한 감사 인사도 드려봤고요. 네, 이제 마지막 순서인 우리 신랑신부의 흔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신랑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랑님! 우리 아! 네 우리 아버님 덕담 말씀대로 앞으로 신부님 말씀 잘 들어서 서울 강남 빌딩 구매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사회자가 짓궂은 지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랑님께서는 자 우리 문 앞에까지 외치는 그대로 따라서 크게 외쳐주세요. 저 결혼합니다! 저 결혼합니다! 자기야 앞으로 잘 살지! 자기야 앞으로 잘 살지!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이 다시 우리 네버진론드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 신랑님께서 우리 신부님을 위해 얼마나 네 사랑이 깊은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서인 우리 신랑신부의 행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이 순간 우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박수 한송만큼 우리 신랑신부 잘 살거라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남남의 향한 행진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신부 행진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내주세요 여러분의잘생각나 예뻐로 환호성으로 박리겠습니다자 우리 멋진이 실험추부 은혜진의 클랩몬이요 오더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축하 속에서 우리 실험식 앞으로 잘살나게 진행해보면서음진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은진이 끝날 때까지 한번더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좋아요 차라리 웃지 마시고 자 직격에서 하나 둘셋예 됐습니다 카메라 보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도 없다 그치? 와 진짜 정신 하나도 없다 누가 왔는지도 모르겠다 그치 기억이 잘없나 1년 준비했는데 30분 만에 끝났어 <웃음> <이게> 뭐 뭐야 <왜>? 이게 <웃음> 진짜 진짜 아 진짜 결혼 두 번은 못하겠다 갔을걸? 일단은 그 근데 저희는 돈을 다 샀거든요? 300만원 300만원 인데 응. 각각 이게 지금 식재적으로 하면 이건 식재야 그러니까. 응. 아버지는 인거품으로 3만원 3만원 한번 몰아서 놀라고 있는데. 미리 좀 해놔야 내일 좀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일 좀. 해놔야. 엄마는 딸 시집보는 심정이 어때? 딸로. 딸로 뭐. 서운하지 않잖아 산역 도착했습니다. 근데 형은 무슨 어디 갔다가 이제 왔을 때? 죽을 것 같아. 쫄을 거 없나요, 지금? 리 포로요이랑, 펩시 아니, 하만 아니 매콤한 해장파스타 짠 짠, 고생했다 결혼 축하한다 결혼 축하한다 아우 아. 맛있다. 와. 아, 좋다. 진짜. 씨, 앞머리 이래서 뭐야 하루종일. 와 대박이다. 밥 먹자. 아, 아 진짜 오늘 제대로 된건첫건것 아. 같은데. 아. 과연? 아. 오.. 맛있다. 어 근데 매 매운데? 많이 매운데? 단계인데? 많이 매운데? 맛있어? 예, 응. 하루종일 짐사장은 다 마셨다 시간 음. <웃음> 별거 안하는데도 진입하잖난 응. 진짜 그 무거운 드레스를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 그반딱반딱한게 아프더라고 다이니까 <웃음> 어... 그 전부 수업시키거든 보석이 달려있으니까 은행 약사한 것처럼 잘 찍힐 거야? 술안 먹었어 술안 먹는 데는 없었어